우와, 마우스, 이러고, 마우스도 마우스도 마우스도 마우스한 마우스도 가우스도 마우스도 마우스 연? 마우스도 마우스도 마우스도 마우스도 이우스도 마우스도 마우스도 마우스도 마우스도 도 마우스도 마우스도 도안되스도마 저는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걸 트매 둬야 되잖아요 그 들숨 날숨, 네. 날숨이 너무 안되니그 이게 뭐 막혼기증이 나더라고요 숨을 참는다고요? 잠깐만요 이게 한경을열려주요손안 차도 되니까 여러, 여러 사람 보수게요한번에하 아, 해볼까요? 손을 <웃음> 끼는 건데손고꼭이손을먹어라자 응. 그래. <웃음> <웃음> <amb 웃음> <비엔버려나? 웃음> 네. 그러면 지금 저희가 그 여기 나오는 FL은 Flow 그래가지고 여기 원래 그 가슴에 이렇게 차고 음. 코에 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심플하게 지금 산소파도 99% 그 다음에 신장박동 94% 음. 그러니까 산소파도 100%다 요와 음. 어, 어, 역시 잘하였어 <웃음> 은예요나9로 산소 같은 여자죠. 산소 같은 거. 이형의 뭐 산소 같은 거. 가를 뭐 산소 같은데. 내가 갖 산소 같은 어, 어. 어, <웃음> <나100 %야. 웃음> 자, 지금 봐봐요. 이제 기념으로 한번 하자. 찍어야 돼요. 심전박동도 그... 피부가 이렇게 좋구나. 지금 뭐라면서 심박 진짜 봤어? 예. 심박. 심박이 100이고 는 79야. 어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뭐할때 우리가 심장박동이 음, 심장 박동이 높아지잖아요. 옆에 설레는 사람 만나고. 그래서 좋겠다. 자, 정말지 지금부터 이렇게 심박수가 여기가 있는 거지, 여기가 있는 지 보통 남자들이 70 이쪽 저쪽을 하고요. 아,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조금 <웃음> 더 높은데 아, 그 심장 박동이 빠르다는 건 뭔가 영향이 있다는 거고 그만큼. 빠리빠리 그 아, 선수를 보내줘야 되는데 개개인이다 한, 한 번씩 한 번씩 해봐야 돼. 네. 자 지금부터 이제부터 숨을 참아요. 네. 일번일번 네. 탈핵을 해야지. 놔나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절실 목까지 들어오더래. 네, 지금 뭐 뭐냐면 보통 우리가 숨을 참으서 한번 숨을 네, 들어갖고딱 네. 멈추잖아요. 근데 네. 코골이는 들어가다가 확 걸려버리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숨을 내진 상태서 에 참어야 더. 타조차도 빨리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아, 네. 숨을 네. 내쉰 상태에서 참고보세요 네. 시간! 시간! 1분! 빨리. 타이머! 타이머! 아, 다시! <웃음> <아니, 웃음> <한>, 하루알만 계속 <웃음> 아 시간 안 됐어요 다이머 끝에 는거 그래. 지금 그 숨이 멈춰진 상태에서는 올라, 이게 올라? 심장박동이 오히려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단계가 산소가 아, 이제 저기 이제 부족함을 이제 감지하면 인지하는 거죠. 떨어진다는 얘기지 1분은 넘어야 되는 거네 1분은 넘어야 감지 아니요 10초? 네 10초? 아니 그 사람마다 좀 달라요 후추계세요 <웃음> 93까지 떨어졌어92이9 어, 91까지 떨어져도 89 힘든데, 이거. 88 87 8까지 떨어 86까지 떨어 84까지 떨어지어왜숨쉬었잖아건아 그거는 지금 또인돼 이게 여기서 왔다 가, 가야 되니까. 이게 레실 때처니까더못 참지. 응. 그 76까지 떨어지어 <웃음> 독하네. 근데 그 느낌은 어때? 로 <웃음>